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입니다. 오늘은 제가 큐텐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튜텐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 플랫폼이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튜텐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하실 수 있는지 오늘은 이 가입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옆에 지금 강사님이 와 계시는데 얼굴을 들어내시는 게 부끄러우시다고 하셔가지고 제 얼굴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사나 한번 해주시죠. 네, 손 내밀어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다나쌤의 큐텐 가입을 도와드리게 된 지민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저희 지민쌤이랑 같이 큐텐에 가입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 일단 큐텐에 가입을 할 때는 두 개로 가입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해요 처음에는 먼저 여러분들 큐텐에서 가입하시는 계정 회원 계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계정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큐텐은 다행스러운지도 모르겠는데 어, 사업자로도 할수 있고 개인으로도 할수 있다고 네.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없는 상태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큐텐에서 판매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큐텐에 가입하셔가지고 상품 한번 같이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입하기 전에 준비할 내용을 미리 메모를 해두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판매할 셀러샵의 명, 판매하실 대표님의 이름을 영어랑 일본어로 각각 준비를 해주시고요. 가입하실 이메일을 준비해주셔야 되는데요. 승인받아야 하는 이메일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계신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요. 주소는 영문으로 그리고 한글로 둘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연락처는 중간에 한번 핸드폰 인증을 해야 되니 꼭 준비를 해주시고 이전에 큐텐에 가입하셨던 핸드폰 번호는 되지 않으니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던 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 계좌는 다른 데와는 다르게 큐텐은 국내 통장으로 바로 입금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통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 받을 통장 사본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 통장 사본이랑 그 사업자 등록증 아니면 신분증 이런 거 준비할 때는 영문이나 뭐 이런 걸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한국어 써 있는 걸로 해도 상관없나요 네, 되도록이면 은 영문이 좋지만 한글 서류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한글 서류로 네, 준비하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가입하나 사이트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되나요 구글에서 q 텐 재팬을 검색해 주시면 가장 상단에 q 텐 재팬 사이트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클릭 들어가시고요 저는 q 텐에서 구매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 네. 해외 글로벌 사이트에서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앱에서 네. 그 곳이랑 지금 q 텐 재팬은 다른 곳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q 텐 재팬과 q 텐 글로벌은 아예 회사가 다른 곳이고요 큐텐 재팬은 이베이 소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따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 큐텐 재팬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원래 이베이 소속 이 어떤 사이트가 지마켓이나 옥션이랑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판매자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매자 아이디도 있어야지 같이 활용이 가능한데 그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구매자 아이디와 판매자 아이디를 같이 각각 가입을 하신 다음에 판매자 계정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전혀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어, 어디가 가입 버튼이죠? 네, 우리는 번역 기능을 네. 아주 많이 활용을 <웃음> 하게 될 거예요. 네. 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한국어로 번역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My Q10이라는 버튼이 있네요. 뭐, 네, 버튼으로 클릭 들어가주시면은 되고요. 모든 것이 일본어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 눌러주시면은 네, 가장 우측에 출점자 등록이라는 네. 버튼이 있습니다. 네, 저걸 눌러서 네. 판매자 가입을 하는거죠? 네, 먼저는 이런, 아, 한 번도 큐텐재팬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원 등록이 아직인 분 큐텐 회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큐텐재팬에 아이디가 있다면 은 회원분으로 로그인을 해서 출점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네, 우리는 아직 회원 등록이 아직인 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큐텐 회원 등록으로 들어갈 거고요. 네, 아까 앞전에 메모장에다가 이메일 주소, 이름, 그리고 일본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 뭐 성별, 이런 문자 인증을 해야 되는 란을 꼼꼼히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제 걸로 채우실 거죠? 네. <웃음> 네, 제 걸로 채우는 동안. 어, 미리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사항들이 있었죠? 이름, 그리고 주소. 그리고 음, 연락처, 그리고 핸드폰 인증도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메일 같은 게 계속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판매에 대한 정보들에 오는 메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메일로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성명 부분 나오는데 이 성명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명 부분은 가입 중간중간 일본어로 변경을 해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웨일 브라우저가 네, 모두 다운로드 되어 있다면 은이 팝업 창만 따로 새 창으로 띄우기 하면 은 이런 작은 팝업 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은이 웨일 창을 닫아도 언제든지 편하게 우리가 이쪽에서 번역을 해갖고 바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일 창을 번역 창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음, 저기에다가 제 이름 넣어주면 은제 이름이 저기가 일본어로 후리가나라고 하네요. 네. 네, 네. 후리가나로 해가지고 세이가 그 성이고 네. 메이가 이름인가요? 네. 어,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기무경윤이라고 <웃음> 경 경윤이라고. 네. 이렇게 한번 <웃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세이의 성 기무 네. 이름에 그래서 <웃음> <인용해서 웃음> 입력을 하였고요. 제 이름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르기 어려운 일, 이름이더라고요. 네. 비밀번호는 제가 자주 쓰는 비밀번호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정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 여자예요. 네. 음, 네. 네. <웃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성별을 정하는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해당하는 고객들이든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어, 붙이는 명사 이렇게 호칭들이 좀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성별은 꼭 필수를 넣어야 되고 히나가나의 형태로 적어줘야지 이 해당하는 우편이 갔을 때에 한자로 적어주면 그 우편부가 해당하는 분이 여잔지 남잔지 어떤 호칭을 부르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 이 한, 한자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가 그때마다 의미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어는. 그래서 저희 가입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한자에 맞는, 어, 그 희량 하나로 적혔는지도 좀 검토하시는 것도 사실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날 때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배려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응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본 시장에 진출할 때 이런 건 알아 놓아야 돼서 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회원 등록하고 다음으로 진행 누르면 이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은 이메일 인증 메일을 보내는 창이 확인이 되시는데요. 현재 가입을 했던 이메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이메일을 내가 잘못 입력했다면 변경해 주시거나 맞다라고 하면 인증 메일 보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메일 안에 들어가 있는 링크를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가입 진행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입 끝났나요? 아니요.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가입 단계가 확인이 되고요. 이메일 단계가 끝나서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출점자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볼 건데 이 출점자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이랑 법인으로 나눠가지고 또는 사업자 법인은 사업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부분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할수 있는데 눌러보시면 개인 부분으로 적는 부분이랑 이 사업자로 적는 부분이 내용이 조금 더 사실 이 사업자 부분이 좀더 까다롭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어요. 맞나요? 제 말이? 네, 다음 단계에 진행을 가면 갈수록 법인과 사업주는 네. 관련 서류에 대해서 더 제출하는 게 아무래도 많습니다. 음, 그러면 은 인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도 걸릴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 모든 게다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만약 불일치하는 게 있다면 음.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금 시간적인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 저는 일단 은 개인으로 가입을 했다가 향후에 저는... 사업자로 전환을 해가지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마트 스토어랑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스토어도 개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자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으로 먼저 가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핸드폰 인증 한 번으로 바로 상품 등록해서 판매가 가능한데 사업자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은 인증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 가입 서류도 들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사업자로 먼저 가입하는 것보다 개인으로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자로 전환을 하셔라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름은 제가 그냥 영어로 적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음, 그러면은 이 이름은 상점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제가 제출하는 제그 신분증 이름인가요? 제 신분증의 이름입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인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제 신분증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사업자로 하면은 여기 사업자 등록증의 이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름은 제거 그대로 적혀져 있고 아이디는 제거 그냥 그 판매자로 쓸 아이디 제가 하면 네, 되는 거 네, 로그인 거죠? 아이디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어, 그러면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게이 아이디니까? 네.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메모장에 기록해 두시고, 그리고 핸드폰 인증을 해야 되니 제가 우리나라를 찾아야겠네요. 그냥 한국 주소 제거 쓰면 되는 거죠? 네. 한국 주소로 이게 나오나요? 네. 대단 하네. 이 아이들 훌륭하구만, 아주 한국 판매자들한테 잘 해놨네요. 그럼요. 영어로 입력해야 돼요? 한글로 입력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 영어로 자동으로 바뀌는군요. EC 네, 사이트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제가 다른데 판매하고 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네요. 네. 등록할게요. 네. 귀찮으니까 <웃음> 네, 그럼 가입이 끝난 건가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보시면은, 네. 네, 이제 JQSM이라고 우리가 정말 판매자 페이지를 들어가고그 음. 다음 또 입력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음. 네, QSM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개인으로 할 때는 신분증 사본으로 해가지고 필수 서류들이 이렇게 필요하고 통장 사본도 이렇게 필요하네요. 네. 그리고 개인이었을 때는 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인 것 같고 그리고 통신 요 통장 사본 그리고 접수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인이었을 때는 법인에 대한 사항들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 의약품이나 콘텐츠 렌즈, 뭐 알코올, 뭐, 고물? 고물 뭐예요? <웃음> 보거,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판매 권한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라 하네요. 자, 저희는 QSM이라고 하는 데가 네, 그 이제... 매니지먼트 사이트인 것 같네요. 대표자 명은 영문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대표 가운데, 보면은, 주소 여기. 밑에. 네. 회사명은 바꿔도 되는 거예요? 네. 예. 변경하셔도 되고요. 매장명, 샵명도 입력을 변경해주세요. 맨 위에 칸이요. 카테고리 뭐 훌륭하, 하게뭐 중요하게 뭐 이렇게 선택할 필요 없잖아요? 네. 어차피 뭐 다양하게 팔면 되는 거니까? 네. 그냥 가장 끌리는 걸로? q 스프레스 배송 서비스 신청은 뭐예요? 네 Q10에서 판매가 되면은 제품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Q10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게 q 스프레스라는 배송업체입니다 이쪽으로 가입을 해주시면은 제품이 판매가 됐을 때 바로 바코드라벨을 출력해서 q 스프레스로제품 보내면은 일본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네. 신기하고 네, 그럼 신청 중이라 어떠네요? 신청 네. 완료되면 또 메일로 보내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어로 되어 있네요? 네. 만약에 이게 한국어로 되어 있지 않다면 맨 위로 스크롤을 올려보시면은 여기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아, 변환이 가능합니다. 아, 영어까지 다 네. 되고 네. 중국어도 있고. 네. 어, 좋네요. 네. 그리고 은행 계좌는, 아, 얘네들한테는 해와, 해외니까 해외로. 네. 한번 인출할 때 150엔이 발생되고 송금수수료 별도로 발생된다니까 돈을 모아서 약간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은행명과 이런 개설국가 이런 내용사항이 입력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은 별도로 네이버에다가 은행명 스위프트 코드만 입력을 하셔도 해외 계좌 해외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코드와 주소, 그리고 영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요거 미리 찾아놨는 거 제가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볼게요. 저는 국민은행을 쓰고 있고 계좌번호는 네. 네. 보통, 보통 계좌? 보통 계좌겠죠? 네. 음, 그리고 스위프트 코드 입력을 다 했습니다. 이제 제출하고 다음 단계로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지금부터 판매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여러분들도 서류 다 준비해놓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은 빨리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10분 이내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상품 Q10에다 올려가지고 진짜 주문이 들어오는지 이런 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민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많이 파세요. <웃음> 머리 아픕니다. 네, 빠이.